아, 이 부분 너무 안 돼요. 그래서 그 다음 선생님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어디 미용실을 가셔서 다시 자르는 손님이 속출한다 이거죠. 제 생각에. 안녕하세요. 블랙형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요. 머리가 생머리고 많이 좀 뻗치는 머리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연결 부위를 못하신다는 분들이 좀더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연결하는 거 간단하면서도 좀 쉽게 할수 있게끔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. 아, 이 부분 너무 수술 쳐서도 안 돼요. 수술 치면 이렇게 머리가 생머리 같은 경우는 막 삐쭉삐쭉 해가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선생님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그러니 일단 초보 미용사분들은 이 머리 연결할 때잘 보시고 오늘 우리 손님은 이 밑에 네이프 부분을 좀 짧게 쳐달라고 하셔가지고 짧게 치면서 위에까지 같이 연결해 주는 거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기본적으로 이 위쪽에 이 네이프 부분하고 그 위에 연결된 부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때, 어, 바싹, 밑에를 바짝 친다고는 하셨지만,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게 중요하고, 뒤통수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이 짱구머리 이 위에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거를 먼저 배울게요. 그래서, 맨날 얘기하듯이, 위에를 들고요, 90도로 든 다음에 살짝만 끝에만 쳐주세요.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, 끝에 조금만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, 먼저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해서, 위를, 이렇게 드는 이유는 이렇게 들었을 때 밑으로 삐쭉 삐져나오는 머리카락들이 좀 생겨요 그럴 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튀길 때도 너무 눌러서 튀기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한 번씩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카락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위에를 먼저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이걸 연속으로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쪽 위에 머리를 먼저 위에 머리를 먼저 어그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머리를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위에를 정리하실 때 너무 푹 집어넣지 마시고 살살 위에 것만 걷어 내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살살 정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. 그러면 워낙 생머리고 워낙 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때 되게 힘드니까 이거 살살 너무 많이 팍팍 파면은 큰일 나요. 그래서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. 밑에 부분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위까지 살짝 올려줬고 어차피 밑에를 짧게 치는데 이 밑에가 너무 하얗게 되면 저번주에 올렸던 영상처럼 이렇게 막 먼저 하얗게 돼요. 그러면 밑에가 너무 바가지스럽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치는 그라데이션이 나오게 될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에 6mm 탭을 끼시고 편하게 6mm 탭을 끼시고 이 C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한번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C자를 그리면서 쳐주시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쳐주세요. 편하게 이렇게 가면서 이런식으로 쳐주세요. 밑에만 너무 위까지 올려주시면 안돼요 밑에 쪽 부분만 살살 쳐주세요. 이렇게 밑에만 쳐주시고 왼쪽도 마찬가지 먼저 쳐주세요. 먼저 쳐주시게 되면 위에 부분 잘르기가 너무 수월하니까 밑에 부분을 먼저 똑같은 6mm 탭을 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6mm가 어느정도 끝났다 싶으시면 6mm 잘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3mm 3mm 탭을 딱 끼셔가지고 밑을 조금만 더 쳐주시는 거예요 위로 올리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이렇게 밑에 부분만 살살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할수 있을 때쯤 되면 되게 쉽게 쉽게 빼서 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어 탭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것도 한 가지 팁이죠. 그래서 탭을 처음에 6mm 자르시고 그다음 밑에 머리는 3mm로 정리를 하시면 그라데이션이 약간 형성이 돼요. 그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조금 더 짧은 그 머리를 좀 끝에 쪽을 살살 치셔야 되기 때문에. 어, 그 다음에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줄 거예요. 자, 3mm 머리를 잘랐더니 밑에 바닥 쪽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밑에를 더 자르면 좋겠지만 이따가 마무리할 때 테이블 안낀 상태에서 머리를 자를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밑에 라인은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. 그럼 벌써 일단은 한 60%는 끝난 거예요. 오늘. 뒷머리 영상에서 어, 60%는 벌써 끝났어요. 이렇게. 라인을 이렇게 밑에 라인만 살살 정리해서 따줬더니 벌써 깔끔하죠. 자그 다음에 요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초보 미용사분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 연결하는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어디 미용실을 가셔서 다시 자르는 손님이 속출한다 이거죠. 제생각엔그 그러니까 저한테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자른 사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자르는 걸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연결할 때는 빗과, 어,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연결할 겁니다 손님 보고 약간 고개를 숙여 주세요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네이프 부분과 짱구 머리 부분과 그 중간에 있는 이 머리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드실 때 80도 정도만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럼 80도가 어느 정도의 각도냐 지금 두 상의 차이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살짝 튼 상태를 80도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 부분 80도까지 계속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올려 주시면 돼요 80도로 살짝 들어서 밑에 부분을 살살살 살살, 살살 우리가 이 빛의 끝에 있는 창살을 너무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 밑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살려서 80도로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끝에 부분만 사용해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셔도 지금 현재 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되면서 3mm, 6mm, 10mm 그 정도 되겠죠. 9mm, 10mm 어, 3, 6, 9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12mm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살 해서 그 그라데이션이 그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밑에 머리를 80도로 두는데 푹 집어넣지 마시고 위에서만 이렇게 겉에서만 살살 쳐주셔도 어, 이런 어떤 손님들한테는 되게 좀 시원시원하게 자른다는 느낌 이런 느낌 주실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서 똑같이 80도로 들어서 이렇게 80도로 이렇게 빼서 목과 이 짱구 부분에 있는 이런 뼈 있는 부분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 그냥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80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머리를 살살 정리해 주시면 어,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숙달이 되면 탭 없이 3mm를 그냥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클리퍼 내린 상태에서 3mm도 밑에 부분은 가능하세요. 근데 우리 초보 명사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3mm 탭을 이용해서 끼시면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신 있는 분은 빼고 해주세요 <웃음> 네, 일단 자신이 없으시면 끼고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3mm 탭을 끼셔도 아주 무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귀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제는 탭 없이 껴보면 똑같이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3mm로 3mm로 밑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탭을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근데 이 부분은 오늘 공부 내용과는 무관하니까 어이 부분은 좀뭐 그냥 잠깐 보시고요 제가 뒷부분 오늘 영상을 찍은 거니까 뒷부분을 오늘 한번 집중공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툭 치는데 손님 머리 안 움직이게 할수 있도록 힘을 좀 손목에 힘을 살살 빼 주시고 살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저는 거의 90% 이상이 더빙이 아니라 제가 말하면서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기 때문에 조금 숨소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나오니까 어, 양해해 주시고요. 네, 이 부분, 밑에 끝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아주 그냥, 어, 기가 막힌 선이 나오죠?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손 떨지 마시고요. 이렇게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치는 거죠. 뒷선도. 자,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오른쪽. 오늘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옆머리를 자르는 도중에 저번주에 나온 댓글을 보고 연결하는 부위가 되게 어렵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한 만들어봅니다. 그래서 이쪽 윗부분 영상에 그 봤을 때 윗부분 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정리할 때 살살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된다. 오늘 그것만 좀 알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머리를 정리해 주시면 일단 그 뒷머리 영상은 끝이 납니다. 네. 지금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위질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요 부분은, 지금 봐봐. 요 윗머리만 살짝 들어도 지금 층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. 이렇게 그죠? 그요 부분도 가위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,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자르기 머리 많이 뜨기 때문에 밑에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시면, 일단 어 라인적으로는 깔끔하게 됐죠. 그요거좀 잊지 마시고요.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, 감사합니다. 네. 초보, 미용사, 화이팅! 머리 마음에 들었십니까? 네. 네. 일단 깔끔하고요. 머리가 워낙 뻗치는 머리라서 제가 뭐 일단 뒤에 머리를 설명하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어느 정도 빨리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일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. 뒤에 라인 잘 이거 정리하시고요.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제일 정리할 때 연결하는 부위 잘 생각하시고요. 네, 머리 감으면 또좀더 괜찮으실 것 같고 네, 이렇게 좀 잘라봤습니다. 화이팅 초보 명사 화이팅. 블랙 형 <웃음> 구독, 구독, 구독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. 알림 설정 꾹.